이제 제가 아직 안 건드려서 그데 이제 건들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야죠 아 이야, 신기하네. 우리가 잠잘 때, 약을 쳐놓고 잠잘 때, 벌레는 이렇게 죽소라는 과정을 오늘,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방송 최초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무역에 쳐서 어떻게 우리 배추 종나방이 죽어가는지 네. 방송 최초로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여기는, 이 제가, 이제, 실험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곤충 사육장입니다. 아, 곤충 사육장? 예. 어떤, 어떤 곤충들이신가요? 여기는, 그, 배추에, 가장 피해가 심한 배추 존나방하고, 요즘 하우스에서, 그, 피해가 많은 총채벌레 혼노랑 총채벌레에 대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이 상태는, 배추 존나방의 알을 받기 위해서, 아... 제가 어제 지금, 식물을 넣어봅 겁니다. 부화장이네 부화장 그렇죠 오프로 여기 니나자오 나름이예요 어, 위에 뭐. 이파리 위에가 노란색 점들이 있는 게 바로 배추 점나방의 알입니다 이 지금 위에 보시면은 점나방이 먹은 피해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동그랗게아 동그랗게 피해 예. 흔적인가요 예예 이렇게 음. 있는데 자 일반 농가들은 네 낙가산벌레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아 별명이 낙가산벌레? 예. 예. 네. 저희가 이제 툭 건드려 보면은 이게 낙가산처럼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들이 쭉쭉 보여요. 뭐 스파이더맨입니까? 네. 네 <웃음> 거미 같은 경우는 네. 뒤에서 빼지만은 곤충은 입에서 빼죠. 입에서 뭐, 또, 나와요? 네. 예. 이제 무슨... 제가 아직 안 건드렸을 건데 이제 건들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져. 아 이야 신기하네. 그냥 죽을 타고 네. 그렇죠. 탈출하는 거 애들이. 예, 예. 아... 그래서, 나들또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 또 나방계의 특전사라고 할까요? 나방계의 특전사. 네. 추솜나방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 보면은,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입 뒷면만 봤을 경우에는, 네. 아, 벌레 없네. 우선 벌레네요? 예 땅에 떨어졌다가, 음... 주인이 가고 나면은 바로 올라와서, 다시 가야 하는 약이 맞는 충격에 의해서도 네. 이 벌레는 벌써 땅에 떨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벌레한테 약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죠 배추점나방 같은 경우 우리 농가에서 주로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보면은 이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피해가 옵니까?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밀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예. 약을 아무리 치더라도 절대 방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방제 예.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예예. 놓친 이후로는 농사가 아주 힘들어진다 돈이 와. 많이 들어간다 돈도 많이 들고 품질도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많은 돈을 못 벌고 아배추접나방은이 품을 먹더라 구멍이 한개 뚫렸다 그러면 은 반드시 그 주변을 정확하게 더 봐야 됩니다 아. 농약을 쳐서 어떻게 우리 배추접나방이 죽어가는지 네. 방송 최초로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이랑 끝까지 네, 됐습니다 우리가 약을 쳤을 경우에 아, 작물에도 약이 맞고, 벌레도 약이 맞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어떤 그, 작물에는 약을안 맞고, 벌레만 에 약이 묻은 경우. 음. 예, 약이 묻은 벌레가, 그 어떤 배추 접나방이 여기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이 22AA 했죠? 네. 그, 인독사 카브라고. 네.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많이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 22AA. 약 묻은 부위하고, 약친 거하고 안친 거. 약을 친 부위에서는 구멍이 더 이상 안 뚫리죠 벌레를 보신 것도 중요한데 작물에 구멍이 뚫리냐 안 뚫리냐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배추옵나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약을 쳐놓은 경우에도 약간은 먹는다는 거죠 왜? 먹어야 죽기 때문에 는 빨리 죽어요 이렇게 <웃음> 그러네요그죠 네. 늦게 먹은 것들은 늦게 죽고, 늦게 죽고. 음. 근데 여기서는 벌레에 약을 안 쳤는데 약, 벌레가 죽었어요. 작물에만 네. 약을 쳐도 이 약재는 죽는다는 소리예요. 2 2 a 의 역할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죠 아, 벌레만 약을 쳤게 뭐죠? 이거죠. 네. 자, 어떻게 될까요? 벌레만 약을 쳤고 작물에 약을 안 쳤기 때문에 먹죠. 이 약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접촉독은 있긴 있는데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독사 카브 22A 같은 경우에는 섭식독이 매우 강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차려야 냐 약을 우리가 벌레를 보고 약을 치는 게 아니라 작물을 보고 약을 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막 벌레 찾아가면서 억지로 막 맞춘 것도 중요한데, 배추엄나방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왜? 툭 건드려 약을 친 순간에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네. 그러면 20, 이거 22A 같은 경우, 인독사 카브 같은 경우, 굳이 벌레에 약을 안 맞춰도 죽는 약이다. 음. 그래서 약을 치실 때이계통의 약은 벌레가 잘먹는 부위,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약을 골고루 묻혀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값 번전을 뽑는 방법입니다. 이 치는 시간은? 시간은 벌레가 먹는 빨리 먹고 늦게 죽죠. 그래서 오전 이슬이 거치고 난 다음에 보통 9 시가 되든지 그리고 오전에 쳐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매직으로 초를해놨어요 예, 이렇게. 이 표시된 부분이 약을 묻은 부위에요. 네. 이건 분무기로 칠 수가 없겠죠? 그럼 그렇네요. 어떻게 쳐요? 붓으로. 아. 약 묻은데, 약 묻은데, 약 묻은데. 예, 약 묻은데. 예, 이거 약안 묻은 거. 네. 그리고 벌레를 많이 넣어봤어요. 네. 자, 먹죠? 네, 먹네요. 먹는데, 이렇게 쭉 먹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있는 부위는 조금 먹고, 안 먹었죠? 그러네요. 안무인무인은 다 먹었죠. 해. 자, 22A는 먹어야 죽는 약제이기 때문에 골고루 살포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현재 품목병으로 보면은 지금 한 가지인데 지금 농약 케미칼 같은 경우가 아마 상표명을으로 봤을 때 어바운트라고 돼 있고 파완농에는 그스튜워트 울트라. 경능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트라고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가 다 품목명을 보시면은 인독사 카브라고 적어 있고 22A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 그 구멍을 적게 나오게 하는 방제력에 쓸수 있는 솔루션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ere we go.